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다섯 대를 버텼을까요? 4.2kg밖에 나가지 않는 이 아이가 다섯 살입니다. 오랜 기근으로 인해 남콜은 단한 끼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죽을 끓여 남콜에게 먹여보지만 영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케냐 투르카나 지역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에 위태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더 버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후원 2만원으로 아이들은 영양식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지금 후원해주세요 기적을 만들어주세요